하지만 단기적인 투자는 크게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용돈벌이 정도, 재미삼아 투자를 해보는 정도, 경험을 만들어보는 정도, 그 정도까지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하셨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가산업단지 투자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100만평 규모의 제2국가산업단지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가 대부분 보상권으로 해서 돈이 풀리기 때문에 일부 돈이 풀린다면 그 주변 일대의 농지라든지 전답,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그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그 주변 일대를 샀다면 주변 인프라는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또그 돈을 가지고 시내권으로 나오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내권의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 아니면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팔아야 되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돈이 풀리게 되면은 무조건 대부분 정리를 해야 4년에서 5년 견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4년에 준공되는 금호 워터폴리스라든지 유라도시 첨단산업단지 마찬가지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투자를 해본 분들이 아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막연히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돈을 못 벌었고 하락해도 돈을 못 버는 상황. 왜? 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잘만 구입해 하고 빠져나온다면 엄청나게 또 돈을 벌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졌죠. 실제 그렇게 돈을 번 분들이 상당히 많고 분양권으로 돈을 번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도 마찬가지. 최저가의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세월이 지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것이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혁신도시라든지 현풍국가산업단지 예전에 보상이 나왔을 때도 저도 마찬가지 그 지점에서 두번다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실제 많은 거래를 했습니다. 하루에 매매권을 3개 4개씩 거래를 했고 실제 아직도 현풍이나 번영을 혁신도시에 보면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핸드폰 번호가 전단지로 붙어져 있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대부분 가격들이 상승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투자하는 게 맞는데 투자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막연하게 또 투자를 하다가는 사실 손해보는 상황들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자하는 자체가 첫 번째 투자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어느 정도 완공됐을 때의 투자 그리고 완전히 상권이 형성됐을 때 투자를 하는 1차, 2차, 3차에 세번에 걸쳐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줄 모를 끼고 부동산 마찬가지 농지를 제대로 팔아보지 못한 분들은 예전에도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전답 자체가 어디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못 모르고 팔았는 부동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중개 사고죠. 그리고 그것이 절대 농지냐, 생산농지냐, 관리지역이냐, 자연농지냐, 농림지능계 보호냐, 다양하게 투자에 대한 가치는 서로 다 견해가 틀립니다. 하지만 은 대토로 보상을 나왔을 때그 사람들이 농지에 대해서 일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저렴한 농지를 구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농지 구입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농농기를 접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 농림지역에도 보호냐, 진행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와 상가주택, 가가고주택 투자는 엄연히 천지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해보지 못했는 분들 당연히 아파트 투자만 해본 분들이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잘못 투자하다가는 다시 한번 물릴 수 있습니다. 예전 현풍국가산업단지 보상이 나왔을 때 제가 작년까지 대토 농지를 팔았는데 그때 거래된 금액들이 7, 8만원에서 10만원대로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대부분 올랐죠. 20만원에서 30만원. 현풍국가산업단지 마찬가지 주변에 생산 녹지들이 많았습니다. 사산상 녹지는 그 주변 일대가 포화가 되면 일부 농지를 풀어서 개발을 하겠다는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 녹지나 관리지역, 건축이 대부분 가능한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농림지능에, 농림지역에도 지능이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농림지역의 지능과 보호, 지능 자체는 건축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보호는 일반적으로 건축이 됩니다. 하지만 지능 같은 경우도 농가주택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면 충분히 건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식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무조건 부동산 말만 듣고 투자를 하다가는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지식이 없다면 함부로 투자를 하는 것은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산업단지약 100만평 규모의 문화시설과 산업시설 그리고 복합용지 상업용지 다양한 계획으로 해서 빅테이트로 지금 계획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성비죠. 가장 저렴하고 위치가 좋은. 물론 그런 가성비가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뭐 예전 댓글을 보게 되면 은 실제 뭐 부동산 조금 안다고 대기뻑이면서 방송하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블랙아웃이 되어있죠. 더 이상 댓글을 달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놨는데 실제 부동산을 20년 하든 30년 하든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리고 대구에 20년 살든 50년 살든 부동산 거래를 아니, 많이 안해봤다면 재개발 투자를 안해봤다면 재개발 보상을 안 받아봤다면 전혀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기간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거래도 중요하고 그리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손해를 받는 것도 경험삼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아는 분야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제2국가산업단지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국책사업의 보상권이기 때문에 투자가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산업단지를 만드는 곳은 IC가 가까운 쪽에 많이 만듭니다. 그 이유는 물류를 위해서 물류의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해서 IC가 많은 곳에 실제 물류단지를 만들고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든 뭐 국가산업단지든 국가에서 돈이 나오든 보상이 풀리든 간에 돈이 풀려서 움직인다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현재 마찬가지 여 주변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엄청나게 매물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단지 세월이 지나서 1차 투자 끝나고 2차 투자 끝나고 3차까지 투자가 완전히 진행될 쯤에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죠. 그 기간이 기본적으로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왜 일단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개별적으로 돈이 풀려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파트 건축되는 기본 건축기간이 2, 3년이라면 은 국가산업단지에 기본적으로 보상이 풀리고 진행이 되고 제대로 완벽하게 상권이 형성된 시기를 보게 되면 못해도 7, 8년에서 1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대토 보상을 해서 나오는 분들에게 파는 것으로 1차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자와 분양권 투자를 했던 분들도 물어보시는 얘기들이 단타로 가능할 수 있느냐 단기적인 투자 적어도 1년 사이에 넣고 빼고 해서 돈을 벌수 있느냐 뭐 그런 투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재개발 보상 이라든지 국가산업단지 보상이 바로 풀리기 전에 한두 달 두세 달 세네 달 전에 돈넣고돈 먹기에 투자죠 이제 그런 경우도 반야을 혁신 도시 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야을 혁신 도시 부근에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가격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들어와서 신규 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건축해서 다시 매매를 하고 그리고 농지에 대한 투자는 경산이나 영천 쪽으로 농지를 구입했다가 다시 되파는 투자를 많이 했죠. 하지만 농지를 구입하면서 농지 가격이 비싼 농지를 구입해서는 단타 투자 가능 자체가 되지 않고 재수없음의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장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농지를 구입해서 되팔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렇게 예전처럼 지식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거꾸로 가격을 더 높이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단기적인 투자든 장기적인 투자든 가장 저렴하고 길이 있는 적어도 농록과 농록길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농지를 구입해야 된다. 그리고 농지를 구입했을 때뭐 소위 말해서 잘못된 농지를 구입해서 손해보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길이 없다면 길을 가지고 있는 지주하고 얘기를 해서 토지사용 성낙서까지 받아놓은 그런 농지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런 농지들은 아무래도 좀 저렴할 수 있고 농록길이라 해도 적어도 성용차가 지나갈 수 있는 저도 예전에 경산영찬을 많이 다니면서 농지를 팔때내차로 실제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다가 논두렁에 차가 박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열정을 가지고 그 시절만 해도 미친듯이 부동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밝아졌죠. 굳이 그렇게까지 똥을 찍어보고 똥이냐 느끼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냄새뿐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봐도 이건 대충 맞다, 아니나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는 세월과 경험이 되었는 상황이네요. 아무튼 오늘의 패트는 충분히 국가에서 진행하고 돈이 풀리는 상황 속에서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통해서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단기적인 투자는 실제 해봤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어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단기 투자로 자익을 남긴 적도 있었죠. 하지만 단기적인 투자는 크게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용돈벌이 정도, 재미삼아 투자를 해보는 정도, 경험을 만들어 보는 정도, 그 정도까지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팩트는 국가산업단지의 보상이 불리게 되면 주변의 농지 가격은 오를 수 있고, 그 투자는 1차, 2차, 3차로 해서 분리돼서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